이게 지금 겉바석초예요. 겉은 바삭바삭. 바삭 안에는 촉촉해갖고 입에서 녹아요. 겉바석초. 어, 이게 진짜 맛있다, 이 탕으로. 안녕! 오늘은, 오늘은 탕후루를, 탕후루를, 먹어? 먹어? 먹어? 먹어? <웃음> 지금 이쪽이 일반 탕후루. 이거는 딸기 잼을 발라놓고 어. 탕후루 그 시럽을 붙인 거고요. 탕후루를 만들 때 딸기잼을 같이 넣었어요. 네. 그리고요 남은 거 두, 이거 두 개는요 딸기잼을 네. 위에다가 바를 거예요. 그러면은 빨리 먹어보자. 요요. 음 맛있지? 와! <웃음> <웃음> 와. 딸기 맛이 진짜 맛있다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딸기 타는 거 제일 좋아 음. 와 와. 야 삼촌 빨리 딸기잼 발라 먹어보고 싶다 이거 먹고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해 이거 <웃음> 딸기잼 발라서 만든 거 이게 색깔이 제일 진해요 음. 이게 악몽하지만 는은거 안녕. 안녕하세요. 이거는 난초따고 먹고 빨리 좀 빨리 빨리. 자, 두시오. 두웅 두웅 두웅 두 거에다가 잘라 먹고. 와와 와. 잘라 먹어. 삼점부터 하나 줘봐. 아. 음, 맛있어? 우와. 와우. 와와와밖에 말이 안 나오나? 이거 먹으면? 와, 상큼한, 달달한 맛나. 상 와. 야, 다른 이런... 게 훨씬 맛있다. 이런 게 따로 없어? 일반보다 <웃음> 이게 더 맛있나? 음. 자, 부터도 먹어볼게요 좋았다 맛있어 <웃음> 와 엄청 맛있어 그치? 딸기쨈 바른 게 훨씬 맛있네 딸기의 맛이 2배로 나. 라와 딸기의 상큼한 맛이나 답답하지 않은 와 이런 와, 맛 따로 없잖아 <웃음> 너무 맛있어 근데요, 이게요, 단점이 딸기잼이 음. 다 떨어져. 요 음. 오메, 오야, 다 떨어진데? 제대로 <놀라> 발라 먹어. 발라 먹으면 되지. 나무젓가락 들고. 방구 좀 그만 끼고. 네? 아, <웃음> 아 입맛 떨어져. 이마 입맛 떨어지면 이마 이렇게. <웃음> 오우! <웃음> <웃음> 야, 너뭐냐 <웃음> 야, 이거 창으로 먹었냐? 야, 아침내 뭐 먹을냐? 야, 이 진짜 심하다. 와... <웃음> 이거냄새들 <웃음> 아, 티?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... 아, 그때 시킨 <웃음> 먹을 때, 티터 나갈 때그 냄새인데, 이거 맞죠? 음. 와... 아! 우리가 보통 시킨 먹을 때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한 초초, 거 좋아하잖아. 겉바속도 음. 근데 지금이 딱그 느낌이야. 겉은 바삭하고 속은 겉은 딱딱하고 속은 말랑말랑. 자, 마지막으로. 만든... 대 망의 딸기앤 넣고 만든 탕후루 <웃음> 와! 나 이거 먹고 뭐 가거 가위바위보. 안안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가바이보가바바이보가바가바바바이 아! 몰라! 이 좋아? 나는 서연이 뭐 먹을래? 서연이 먹을래? 뭐 먹을래? 먹을 거. 야야야 자, 먹어봐 와! 내가 먼저 아이 이거 손너을수죠 누구신데? <웃음> 와! 와! 와, 대박 네? 맛있어? 발라먹는 것 보다 훨씬 맛 진짜? 숙성됐나? 발라놓아서? <웃음> 나도 조금 안 먹어 야 이거 뭐냐? 쟤가 <웃음> 먹고 싶었나 봐 어? 뭐야? <웃음> 야내 것도 뺏어갔어 얘가 뭐? 그치? 제일 맛있지? 내가 이거 꼬집어 와 이게 지금 겉바속초예요. 겉은 바삭바삭바삭 바삭 바삭, 안에는 촉촉해갖고 입에서 녹아요. 겉바속초. 어, 이게 진짜 맛있다. 이 땅으로. 흥랭흥 <뭐뭐라> 대박. 와 내리면 되게. 매미. 매미네. 매미. 매매미. 뚱작하고 추워요. 딸기잼의 상큼한 그런 맛이 확 입안을 도는게맛있네 원래 그냥 탕으로 하면은, 음. 그막 설탕 많이 먹는 것 같아서, 좀 질리잖아. 근데 이거는? 이거는 상큼한 맛이 나니까 질리지가 않네. 응, 음. 이거 설탕물 맛있다. 내가 하나만 먹을게. 아! 아! 잘 됐어! 잘 됐어!